9월 2일에 방송된 황금가면 75회에서는 강동아가 결혼한 홍진아를 매몰차게 대하며 결혼생활을 거부하는 모습과 서유라가 차화영 몰래 또한번 일을 꾸미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취객과 싸운 뒤 경찰서에서 눈을 뜬 강동아는 눈앞에 있는 유수연을 발견하고 유수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방에서 몸을 일으킨 강동아는 생각에 잠겼고 고대철에게 자신이 어떻게 집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고대철은 내가 경찰서 가서 완전히 들쳐 업고 나왔지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서에 유수연도 왔냐고 묻는 강동하에 고대철 은 당황하며 유수연씨가 거길 왜와너 꿈꿨냐 라고 둘러댔습니다. 고미숙은 강동하에게 죽어도 싫다 는데 죽게 놔둘 수 없지. 다 관두자 홍진아하고 결혼 없던 거로 해 차화영 만나 단판 지을 테니까 너도 sa 그룹에서 손 털고 나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동하는 복수하자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고 보미숙은 나라도 좋아서 결혼시킨 거 아니야. 다 너희 아버지 위해서야 복수를 위해서 평생 살아왔어. 차화영에게 복수만 할수 있다면 이한 목숨 어찌되도 상관없다. 하지만 너못 보고는 나 못살아. 그러니까 관두자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말에 강동아는 오늘 차화영 집에 들어가겠다고 고미숙을 막았습니다. 유수연은 고대철에게 전날 강동아를 만난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노영진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자 깜짝 놀랍니다. 강동아를 만난 차화영은 신혼 첫날 밤부터 신부를 혼자 두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매너냐고 나무랐습니다. 차화영은 진나가 걸어서 놀랐을 수도 있어 믿기도 힘들고 나 역시 그랬으니까 처음엔 그랬다 저도 진나가 걸으면 기뻐해야 맞는 거 아냐 두 사람 이미 부부잖아 라고 따졌습니다. 이 결혼은 sa그룹과 고미숙 회장의 비즈니스도 있다고 말한 차화영은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도 그걸 바란 거라면 지금 확실하게 해 그래야 나도 준비하지. 그게 아니라면 진아와 대화로 풀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동하는 자신이 홍진아 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홍진우는 홍서준을 만나는 날을 위해 두 사람에게 선물을 건넸 습니다. 홍서준과 함께 나오라고 말한 홍진우 에 유수연은 서준이랑 당신이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왜가 서준이 주말에 아빠랑 논다고 신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게 놀아주겠다는 홍진우는 서준이 혼자 케어하는데 고맙고 미안해 서 주는 거야.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서준이 엄마잖아 라고 선물을 쥐어줬습니다. 새 식구 함께 오랜만에 놀면 홍서준도 좋아할 거라고 설득하는 찰나에 강동아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나 오빠로서 할 말이 있다는 홍진우에게 강동아는 집에서 얘기하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때 잔금 처리 안 하면 위약금 소송을 걸겠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은 홍진우는 서유라를 불러 분노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그랬다며 오해라 말한 서유라는 안되면 사비로라도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공지에 몰린 서유라는 고미숙을 찾아 서류를 건네며 시어머니 차화영 회장님께서 소장품을 전시하실 sa그룹 전용갤러리를 만드시겠다고 사두신 땅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재개발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고미숙에 서유라는고 회장님께 처분하려고요. 이사님들한테 말 세워나갈까봐 어머니가 비밀로 하고 계시는데 해외사업으로 자금이 많이 딸리는 상황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장도 아냐고 묻는 고미숙에게 서유라는 차화영이 급하게 처분해달라 부탁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고미숙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서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유라는 시어머니 차화영이 고미숙 회장님에게 처분을 부탁했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유수영과 고대철은 디자인팀 상품을 전국 매장을 돌며 사재기하고 되팔기를 한 나선미를 잡아냈습니다. 부탁받고 신발 산게달라고 시치미를 뗀 나선미는 난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며 누가 시켰는지 말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고대철은 사재기한 사람 주변을 탈탈 털어보겠다고 유수연에게 말 했습니다. 서유라는 투자개발팀 문 밖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있는 나선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방 으로 불러들입니다. 서유라가 사재기를 시킨 것을 모른다고 했다는 나선미에게 서유라는 유수연이 연락오면 모른다고 해 절대 모른다고 해 라고 경고했습니다. 차화영은 sa그룹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논란이 일자 큰오빠에게서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해도 별말이 없는 홍선태에게 차화영은 당신과 내 아이들 우린 하나예요. 날 위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걸왜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내 아픔 고통 슬픔 헤아려 본적 있어요 라며 서름을 쏟아냅니다. 홍진아는 집에 온 강동아에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이고 신혼여행 이었어 나한테 안 미안해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강동아는 그럼 이혼하던가 할래 라고 물었고 홍진아는 설마 유수연한테 다시 가게 오빠 법 적으로 내거라고 도장까지 받았어 이제 더는 유수연한테 못 간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아는 그 사람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할 만큼 나 뻔뻔하지 않아 라며 상처받았다는 홍진아에게 그 정도는 너도 견뎌 나도 견디는 중이니까 라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홍진아는 싸우는 게 싫다며 화해하자고 그를 껴안았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강동아는 앞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너와 한 침대에서 지낼 생각 없어. 부부로서 신뢰가 깨진 지금 상태로 불가능해 네가 선택해 쇼인도 부부로 살지 이혼할지 라고 제안했습니다. 죽어도 옆에서 죽을 거라 말한 홍진아는 오빠 옆자리는 내 거야. 나 절대 이혼 못해 라고 말했고 강동아는 난 손님방에서 지낼게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이혼하라 할 거라는 홍진아의 강동아는 2층 거실에서 지내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tv에서 서경 저수지에서 사체가 떠오른 뉴스를 보는 강동하에 지나가던 서유라가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불안감에 잠긴 서유라는 정신 차려. 나선수인 게 밝혀져도 넌 아무 상관없는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서유라는 나선미에게서 저수지에서 나선수의 시신과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유라는 모르는 척 선수 오빠가 죽었다는거야 라고 말했고 나선미 는 모르는 척하지마 너지 네가 죽인거지 너 협박하고 결혼 못 하게 할까봐 빠뜨린거지라고 소리 쳤습니다. 소설 쓰지 말라며 만난적도 없다는 서유라에 나선미는 내말안 믿어 우리 오빠 사고치면서 살았어도 누가 죽일 정도로 죄짓고 산적 없어 우리 오빠한테 그런짓 할 사람 서유라 너밖에 없다고 나 부검 신청 했어 네가 우리 오빠 죽인 거면 너 가만 안둬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자료를 건네주기 위해 서유라의 디자인실에 들어온 유수연은 나선미를 발견하고 당신 이라고 말하며 나선미와 서유라를 심상치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장면으로 75회는 끝을 맺습니다. 76회 예고입니다. 유수연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차 회장님 집에서 일했던 메이드 중에 나선미라고 있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홍진아는 그럼 설마 우리 집에 일부러 메이드로 온 거였냐며 놀랍니다. 차화영의 비서 김 실장은 김혜경이 투자개발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차화영은 홍선태에게 갑자기 이러는 의도가 뭐냐고 묻습니다. 임신한 노영진은 이모 김혜경과 유수연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밝히고 강동아는 홍진아에게 네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아니야라는 말을 합니다. 홍진아는 강동아가 잠들자 핸드폰의 통화기록을 보며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유수연에게 찾아가 내가 경고했지라는 말과 함께 뺨을 내려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